이게 플럼핑 틴트를 바르면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면서 화한 느낌이 오는데 이게 입술 주름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펴주는 거래요. 아, 네. 네, 그래서 화학적인 성분으로 근데 만든 게 아니라서 자연유래 성분과 어, EWG 1등급의 성분이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지금 딱 느낌이 막, 어, 막 찌릿찌릿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닌데 시간좀 그래 있어야 돼요. 아, 좀, 조금 더? 네. 네. 응. 아, 왜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. 왜 <웃음> 이렇게 <웃음> 느낌이 계속 있는데, <웃음> 시간 지날수록 더 세져요. 지금 어, 응. 더 세졌어요. 이 찌릿찌릿하다고 하는 느낌 되게 기분 나쁘게 오는게 아니라, 어. 뭔가 살짝 묘하게 약간 중독되는 맞아요. 그런 거낌아요 계속 이렇게. 그러니까 재밌다. 계속 바르고 <웃음> 싶어져.